한 c h oh e o y e a 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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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튼튼 어린이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이번에도 오른쪽부터 할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태권도에서 아까 주먹을 했지 이번에는 발차기를 해볼건데 중간에 한번 간주가 나와 가사가 없는 간주가 흘러나올텐데 이 타이밍에 발차기를 해줄거야 하나 둘셋넷 차고 쉬고 하나 둘셋넷 차고 쉬는 거야 다시 한번더 보여줄게 하나 둘셋넷 차고 쉬고 하나 둘셋넷 차고 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거야 예수님 맘 따라가는 끈끈어리니 우리 거의 다 왔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 동작인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튼튼어린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린 아까 전에는 목을 돌렸다면 이번에는 손동작이 하나 추가가 돼자 어떤 식으로 보여줄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어린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어린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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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몽스예요. 몽스구나. 나는 이경호 베드로 주교라고 해. 아, 그렇네. 주교가 뭐예요? 주교는 말이야. 교회를 하나라기하는직분이야 우리 교회 안에 대성당도 있고 수원교회, 평택교회, 안중교회, 그리고 강화읍교회, 원수리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? 그 모든 교회들이 저마다 다른 교회가 아니고 주교를 중심으로 나라는 거야.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누도록 하는 직분이지. 아, 전에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. 여기도 좀 보세요. 뭘까요? 어, 정말 멋진 나무르구나. 그런데 왜 너는 나무를 등에 치고 다니니? 제가 가장 아끼는 건데 지금 아파요. 많이 아프니? 네. 우리 엄마도 제가 아플 때 항상 옆에 있어주거든요. 그렇구나. 몽스는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. 제가 항상 같이 놀아주었더니 새 잎도 생겼어요. 오, 반짝반짝 정말 예쁜 나뭇잎으로구나. 하나를 선물하면 두 개가 달하는 신기한 나무예요. 몽스는 참. 좋은 일을 하는구나. 네! 금년에 여름 장학교 주제가 뭔지 알아요? 몰라요. 어, 모르는구나. 주제는 말이야, 이루어 주실 거예요라는 주제야. 뭘 이루는데요? 비약성세에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야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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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보게 될 거야 아브라함과 마리아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꿈과 계획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항의는 아브라함과 마리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어가실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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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네 누구세요 여기가 마리안네 맞죠 네 제가 마리안데요 무슨 일이세요 반가워요 마리아 응응 응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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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주님의 은총을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뭘축 i t a Tuca h a m 알고 있어? 축하합니다 마리아. 당신은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. 네? 제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? 네! 그것도 바로 하느님의 아이랍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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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버지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. 어, 어떻게? 어, 어떻게? 어, 어. 자, 마리아. 저를 따라서 아, 숨 잡아 봐요. 어. 어때요? 좀 차분해졌나요? 어, 조금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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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뭐지? 어, 뭐지? 어, 어, 아나 모르겠어. 몰라. 마리아, 마리아, 어디 가요? 아유, 자꾸 어디 도망가는 거예요? 아, 근데 너무 갑작스럽잖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. 어...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실 거예요. 아, 저 잠깐 시간 좀 가져도 될까요? 어휴.